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테란이라는 종족을 뛰어넘어 스타크래프트 그 자체였던 선수 테란황제 임요한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3명의 누나 밑에서 자란 임요한 선수는 축구와 오락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축구를 하고 할 일이 없을 때면 친구들과 함께 오락실에 가서 주머니에서 찰랑거리던 동전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게임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승부욕이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시작하면 끝을 보는 타입이라 동네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축구와 오락실을 들락거리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을 허송세월 보내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수학과 국어가 왜 필요한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임유한 선수의 처참한 성격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로 끌려오셨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며 실망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짧은 시간 동안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려 부모님이 원하시는 입문계의 간신 들어갈 수있었다 고등학교에 합니다. 고 들어간 임유한 선수는 다시 목표를 잃고 축구와 오락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어차피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면 모두가 원하는 수능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미 고등학교 2년을 허송세월 보냈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자신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 진석의 집으로 찾아가 특별 과외를 받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임유한 선수는 몰랐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는 진석의 집으로 찾아간 임유한 선수는 컴퓨터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진석의 집 진석을 마주하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면 오락실 게임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었던 임요한 선수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 게임 화면을 보게 되는데 화려한 그래픽과 오락실에서 세네개 버튼을 사용했던 것과 다르게 수많은 버튼을 통해 유닛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 진석이가 멋있게 보였다고 합니다 임요한 선수는 운명처럼 그것에 이끌렸는데 그때 진석이가 했던 그 게임이 바로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본 이후부터 머릿속은 온통 스타와 관련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학교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미네랄이 부족하군이라고 중얼거리 정도 스타크래프트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친구 진석이와의 과외는 실패로 돌아갔고 수능을 완벽하게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재수 학원에 등록하고 재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수 학원에 들어간 임유한 선수는 한동안은 공부에만 전념하며 지루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딱한 게임만 한다는 것이 10게임 그리고 100게임이 되어버렸고 결국 다시 스타크래프트에 빠지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PC방으로 찾아와 임유한 선수를 말려보지만 게임이 좋고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다며 용기를 내어 말하는 임유한 선수를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생각에 체념을 했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임요한 선수는 스타크래프트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CF에 나왔던 이기석과 신주영 선수와 같이 스타크래프트로 내 인생을 새롭게 써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임요한 선수는 친구 진석에게 프로토스를 배웠고 셔틀을 활용한 리버 드랍을 주 전략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1.04 패치에서 셔틀의 생산 시간, 리버의 반응 속도가 높프 되면서 리버는 정말 리어터진 군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승률도 바닥으로 군두박질쳤는데요. 임요한 선수는 리버 드랍을 겨냥한 패치에 좌절했고 1년 동안 플레이했던 프로토스를 버리고 새로운 종족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당시 저그가 강세였지만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임요한 선수는 고민 끝에 테란 종족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테란으로 종족을 선택한 이유가 스타크래프트 세계관에서 나오는 종족 중 유일한 인간이었고 영화를 보면 항상 최후의 승자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괴물보다는 인간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테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테란으로 종족을 바꾼 이후 임요한 선수의 플레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게릴라 전투를 통해 상대를 휘젓고 다니는 플레이를 좋아했던 그는 프로토스 때 사용했던 전략을 테란에 대입시키면서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향상됐는데요. 프로토스는 리버 드랍 전략을 준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린 메딕을 태운 드랍시 전략은 비교적 초반부터 빠르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좀더 빠른 템포로 적 진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테란으로 종족 변경을 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던 찰나에 배틀렛 레더 1위 선수를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랭커들의 실력이 궁금했던 임유한 선수는 레더 1위 선수에게 한 게임을 부탁하게 되는데 점수 낮은 사람하고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며 임유한 선수의 대결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임유한 선수의 승부욕을 자극하게 되었고 전이의 불타오른 임유한 선수는 미친 듯이 랭킹을 올렸다고 합니다. 레더 1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2위까지 달성하면서 스타크래프트를 조금 한다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졌었는데요. 드디어 임유한 선수에게도 프로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신나부 기획사의 대표가 임유한 선수를 찾아왔고 프로 게임으로 활동할 생각 계속 귀에만 보고 있던 임요한 선수는 꿈에 그리던 프로제일을 맞고 기뻐했고 바로 본가로 내려가 부모님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 당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무슨 일을 하고 수입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임요한 선수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간절한 얼굴로 게임을 할때 행복하고 평생 게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며 이야기하는 임요한 선수의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게 허락을 받은 임요한 선수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이 분야에서 꼭 최고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임요한 선수는 그. 프토록 원하는 프로게이머가 됐지만 처음부터 일이 잘 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게임단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은 물론 연봉 계약도 없이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딱히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던 시기라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하나만으로 프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임요한 선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연습벌레로 유명했었는데요. 프로게이머는 어릴 때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딱한명 엑셉션이 있었어요. 임요한 형이... 혼자 나이 많고 혼자 잘했어요. 유리한 임현이 유리예요. 네. 근데 저보다 나이 두 살도 많고 아그그 형은 제일 신기한 점이 뭐냐면요. 연습만 하고 핸드폰 보면 전화번호 12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온 패트리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훈련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드디어 프로게이머 자격으로 SBS 멀티게임 챔피언십에 참가하게 되는 임요한 선수 실전에 투입된 임요한 선수는 온라인 예선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전승을 하며 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만난 김일재 선수를 2대1로 가볍게 이기며 그토록 열망했던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 프로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도 자신의 전략이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우승 이후 자신감이 붙은 임요한 선수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온 게임 네 스타 리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대해서는 본선 진출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갔던 임요한 선수였기 때문에 예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본선에 빨리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임요한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한 겁니다. 임요한 선수는 1차 예선에서 같은 소속팀의 이장 선수를 만났고 1대1 상황에서 마지막 3차전을 준비했었는데요. 4일간 잠도 잔지 않고 연습을 했던 임요한 선수는 경기 시작 전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을 선택하려는데 실수로 이장 선수를 따라 적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순간에 실수로 적을 선택한 임유한 선수는 크게 당황했고,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예선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임유한 선수는 이 대회를 통해 연습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대회를 위한 컨디션 조절도 연습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수를 교훈 삼아 한층 더 성장한 임유한 선수는 이후 크고 작은 대회를 참여하면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을 한 명씩 제거해 나갔고, 임유한 선수의 인지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빛 소프트의 온게임네 스타 리그가 열리게 됩니다. 온게임네 리그에서는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임현 선수는 이번에는 이를 갈고 대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테란이 세 종족 중 가장 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시기라 대부분의 선수들은 임요한 선수를 우습게 봤고 아무도 그가 우승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임요한 선수는 예선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4강까지 진출했고 4강에서 악마 프로토스 박영웅 선수까지 이기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 상대는 그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장진남 선수. 거의 무명이나 다를 바 없었던 임요한 선수를 그 누구도 눈여겨 보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진남 선수의 우승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3연승 우승. 모두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테란으로 가장 강력했던 저그 유저를 압살하자 관중들은 당황했고 새로운 영웅의 등장에 환호했는데요 이때부터 임요한 선수를 테란의 희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온게인의 스타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요한 선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린 메딕을 이용한 마이크로 컨트롤이 임요한 선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고 현란한 컨트롤을 지켜본 관중들은 그의 플레이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야 이끄이 이끄이야 아 셔틀 네. 아, 셔틀 아 거기다가 예2시쪽또 발견됐어요 네. 참 이상 중요합니다. 자 하이템 보로 둘이 기다리고 가데 이르면서 상계하면서병력을 대격! 뾰로우 아. 패스 다이스톤야 삼계 드랍이 예술이네요 그렇지요. 지금! 죠 하이템! 버러우 됩니다만 이거 스캔 드라고요 아. 스캔 에너지가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것 쓰고 아, 딱! 돌술리 근처에 버러 공격합니다! 아. 자이 수비하기 위해서 돌아온 건데요! 와 아, 지금 얘! <머리> 계속 야 예, 예. 예. 그리고 임요한 선수는 전략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상대 선수의 전략과 빌드를 파악하고 맵을 치밀하게 분석해 일반 선수들은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예. 토리 가고 어... <웃음> 입구 막는, 거니까? 네, 입구 막는 어. 법을 아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이묘한 선수가 입구를 지금 서플라이로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베르트 이거는 몰랐을 겁니다. 베트남 선수의 거꾸로 이용해서 지금 입구를 막고 있죠? 네. 네. 대단하네요. 야, 야 이묘한 선수. 아. 어 이거는 네. 정말 큰 타격인데요. 막을 걸 예상을 하고. 이게 난감하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가로바가 둘이었거든요. 저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예, 예. 저는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한것 아, 같아요. 네. 예, 이고또또또 또, 또 마침 이휘 선수가 그 서플라이 디포를 지은 s c v 가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이건 운이거든요. 운도 네. 좋아요. 그럼올라가고벙커재미가 끝날 수도 있어요. 바로. 자, 벌써 셋 나왔습니다. 아. 셋. 예, 이러면은배트라서는 어쩔 수 없이 아, 예. 허 예. 혹시 예요 베르... 임요한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이번엔 임요한 선수가 어떤 전략을 쓸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경기를 지켜본 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특한 전략들을 실전에 사용하면서 날빌의 성구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다 보면 어느 순간 기세가 오르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임요한 선수는 스타리그를 우승하면서 자신에게 이 시기가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전략을 사용해도 운이 받쳐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바 반복되면서 어떤 상대를 만나도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엄청난 스케줄을 버텨가면서 대부분의 대회를 휩쓸었고 다시 한번 코카콜라베 온게임 내 리그에 참가하게 됩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회는 16강부터 치열했는데요 재경기 끝에 8강에 올라갔고 4강을 무사히 통과한 뒤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승전 상대는 폭풍적으로 홍진호 선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게릴라전 위주의 플레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헝그리한 스타일로 난전을 유도하는 선수로 종족은 달랐지만 경기 스타일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홍진홍 선수는 임유한 선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경기, 본진을 세번이나 옮길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펼칩니다. 소수 병력 위주의 컨트롤이 뛰어난 두 선수는 화려한 컨트롤을 선보이며 경기를 이어가는데요. 저그 홍진호 선수의 확장이 드라시카마리네 의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결국 첫 경기는 임묘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펼쳐진 경기로 결승전은 초반부터 체력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첫승리의 긴장이 풀렸는지 2, 3경기를 홍진호 선수에게 쉽게 내주게 됩니다. 1승 이후 2패를 하면서 위기에 몰린 임요한 선수는 여기서 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4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진호 선수도 승기를 굳히기 위해서 필살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본진 미네랄 뒤쪽으로 해처리를 짓고 성큰을 건설해 임요한 선수의 본진에 있는 scv를 공격하는 홍진호 선수 결승전이라는 압박이 심한 무대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독특한 전략이 나오면서 해설진과 팬들은 환호했는데요. 하지만 임유한 선수는 홍진호 선수의 핏살 전략을 보고 이 경기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승전을 대비한 연습경기에서 똑같은 전략을 같은 팀 박효민 선수와 연습했기 때문인데요. 급하게 진출을 하지 않고 침착하게 시간을 벌다가 탱크가 나올 때 성큰을 파괴하고 진출을 하면 상대도 이미 많은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임요한 선수는 4경기를 승리했고 이 경기를 통해 승리의 여신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필살 전략을 실패한 홍진호 선수는 크게 흔들렸고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모든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쥐지를 치게 되는데요. 스타크래프트 최대의 라이벌 대전은 임요한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고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팬들은 테란의 희망 임요한 선수를 테란 황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옴게인의 스타 리그를 2연패하면서 스타크래프트는 몰라도 임요한 선수는 알 정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팬카페 회원수가 약 60만명으로 동반신기 다음으로 회원수가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테란황제라고 칭송했지만 테란황제라고 불리기에는 한국의 프로리그는 아직까지 너무 작다고 생각한 임요한 선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자신의 실력을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2001년 10월 게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wcg가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37개국에서 유명 프로게이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대회 상금도 국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김유한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참가해 스타크래프트만큼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던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크래프트 부문에서 금은 동을 모두 싹쓸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세계대회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본선부터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되는데 게임을 취미삼아 했던 외국 선수들이 한국 프로게이머들을 하나 둘씩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총 4명의 국가대표가 출전했는데 2명의 선수가 탈락하고 박태민 선수와 이묘한 선수만 16강에 안착하게 되는데요. 대회가 진행될수록 외국 선수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선수들 사이에서 프랑스 대표 베르트랑 선수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었는데요 승자조 4강에서 박태민 선수가 베르트랑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선수였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베르트랑 선수를 잡아주길 바랬지만 지지를 친 것은 박태민 선수였습니다 결국 우승 후보라고 이야기했던 한국 선수 중 3명이 탈락하게 되면서 임요한 선수 혼자 남게 되는데요 어느샌가 WCG 우승은 게임 강국 대한민국과 한국 프로게이머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베르트랑 선수 임요한 선수는 한국 대표 조정현 선수를 상대로 핵을 두방이나 사용하면서 유린했던 베르트랑 선수의 플레이를 잊지 않았고 경기 시작 전 조정현 선수의 복수를 하기 위해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며 대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되는 결승전 일경기 베르트랑 특유의 막멀티에 임요한 선수가 잠깐 당황했지만 다시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갔고 후반 배틀크루저를 한 부대가량 뽑으면서 경기는 임요한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멀티를 공격하러 가는데 갑자기 배틀크루저들이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드랍쉽 한 대가 유유히 지나가는데요 나왔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네 임요한 개발하시나요? 선수의 고스트 아 챙기군요 네. 아, 임요한 선수 마지막 크게 한방 터뜨려줍니다 떨어지나요 떨어집니까 임요한 선수의 핵아 임요한 선수는 조별리그에서 핵으로 농락당했던 조정현 선수의 복수를 잊지 않았고 똑같이 핵을 사용해 베르트랑 선수를 공격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전세계인들은 한국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와 쇼맨십을 보면서 크게 환호했는데요 이후 핵을 맞고 멘탈이 부서진 베르트랑 선수는 결국 g 지를 선언하게 되었고 드디어 임요한 선수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WCG라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면서 e스포츠를 모르던 사람들도 스타리그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요한 선수의 인지도도 상승하면서 유명 연예인과 함께 CF까지 찍게 되는데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의 CPU를 믿어봐 깜짝 놀라셨죠? 프로그램 통화 잘 되고 핸드폰 값 빠지고 약정 할인 LG 텔레콤에만 있어요 처음 사랑 끝! CF와 방송 출연을 하면서 대회를 준비했던 임요한 선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건디면서 개인 연습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스카이베 온게임 레스타리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치른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우승을 하고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가림토 김동수 선수. 강력한 힘싸움으로 우직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결승전은 5판 3선승으로 진행되었는데 1차전과 5차전이 같은 맵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1차전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승패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맵과 선수를 치밀하게 분석했던 임유한 선수는 앞마당 뒤쪽 작은 섬에 탱크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위치를 먼저 점령하면 상대 의 앞마당을 봉쇄하면서 게임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1경기. 연습 때처럼 앞마당 뒤쪽으로 드랍십을 이동시켜 탱크를 내리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연습 경기 때는 볼수 없었던 공룡의 화석이 있었고 탱크를 내릴 수 없도록 맵이 수정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김동수 선수에게 첫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임요한 선수는 5차전까지 힘겹게 끌고 가지만 결국 마지막 경기를 패배하며 준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 준우승을 하게 된 임요한 선수는 타면승을 놓치고 말았고 전략 하나만 믿고 결승전을 준비한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라왕지 임요한 선수를 잡은 김동수 선수는 위축되어 있던 프로토스를 일으키면서 대 프로토스 시대를 열게 됩니다. 스타리그 3연승에 실패한 임요한 선수는 이후 많은 대회를 참가했지만 이전만큼의 성적은 내지 못했는데요. 플레이 스타일과 전략에 노출되면서 승률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물량은 물론 컨트롤까지 좋은 패기 넘치는 신예들이 등장하면서 임요한 선수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온 게임 내 스타리그 16강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임요한 선수의 탈락 소식에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고 스타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임요한은 한물 같고, 테란의 시대는 맞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락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스카이 2 0 0 0이 온게임네 스타리그 16강부터 결승까지 부전 전승을 거두며 당당히 결승 무대에 오르는 임요한 선수. 결승전 상대는 이전대의 우승자였던 김동수 선수의 제자 박정석 선수였습니다. 임요한 선수는 이 경기를 위해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승전을 상쾌한 기분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결승전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부스 안으로 들어가고 경기가 시작되는데 몸에 긴장감이 풀리고 나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런지 눈까지 뻑뻑해서 미니맵도 제대로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임요한 선수는 경기에서 패배했고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가을의 전설이라는 레전드 스토리의 조연이 되면서 우승의 기회를 놓쳤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팀을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임요한 선수 언론은 임미환 선수가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며 나리선 기사들을 마구마구 마구 쏟아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임미환 선수는 더욱 더 오기가 생겼고 지금은 잠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다행히 기회는 아주 빨리 찾아왔습니다. 전 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2002 WCG에 참가할 수 있었고 결승전에서 같은 국가대표 홍진호 선수를 이기고 브루드워 종목에서 유일하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임미환 선수는 WCG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잠시 내리막길에 발을 들여놓긴 했지만 기회가 온다면 정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음을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부담이긴 한데 임요한 선수는 구글에서도 인정한 프로게이머였는데 구글 번역기에서 상혁이라고 치면 페이커가 나오듯이 임요한이라고 치면 아이디의 끝 부분인 복서로 번역이 될 정도로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WCG를 우승한 임요한 선수는 동양제가와 개인 스포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연봉은 1억 원, 대회 상금과 이벤트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간간히 버티던 프로게이머 세계에서 최초로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임요한 선수는 자신이 억대 연봉을 받게 된 것이 후배 게이머에게 열심히 하면 억대 연봉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연봉도 만 자신이 이 길을 가장 먼저 개척했다는 사실에 선배의 입장으로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임요한 선수는 스타크래프트 팀 리그의 판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 동양 오리온을 창단하게 되었고 IS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주흥 감독이 감독직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실력있는 선수를 영입하지 못해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신인 선수를 뽑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최연성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욱 이창훈 김성재 김현진을 영입하면서 기본적인 팀의 구성을 갖추게 되었고 2003 ktf 에버컵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그 당시 개인 리그 준비나 잘할 것이지 팀이냐며 비아냥 걸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결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청와대가 주최하는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라는 행사에 프로게이머 대표로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180명의 유명인사가 왔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명만 매 앞줄에 안줄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임요한 선수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많은 행사에 참여했던 임요한 선수는 바쁜 시기에도 이스포츠와 관련된 행사에는 대부분 참여했고 자신의 개인 리그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요. 2 0 0 3마이큐브배 온게임네 스타리그 참가에 도진강 선수와 역대급 경기를 펼치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타를 못하는 사람이 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를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집요하게 버티면서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 경기를 두고 8위로 대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양오리온에서 나름 큰 성과를 냈지만 스폰서인 동양제관은임유한과의 개인스폰만을 고집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팀원들을 버릴 수 없었던 임유한 선수는 결국 동양제거와 이별을 선언했고 잠시 비스폰팀인 포유팀으로 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에 SK텔레콤과 함께 T1을 창단하게 되는데요. 그토록 바랬던 대기업을 e스포츠에 끌어들이면서 프로리그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e스포츠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수 있었습니다. 창단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SK텔레콤 고위 관계자가 임유한 선수를 잘 모르자 n b a 에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다라고 실무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 한마디에 바로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t 1의 주장이 된임환 선수는 이전 연봉 1억을 훌쩍 뛰어넘는 2억 원의 연봉을 계약하게 되면서 프로게이머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에버스타 리그 2004 4강 2주차에서 숙명의 라이벌 홍진호 선수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임진록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스타팬들은 이전에 펼쳐진 임진록을 상상하며 명승부를 기대했고 스타리그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경기가 펼쳐질 거라며 들뜬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임환 선수가 3경기 모두 초반 벙커러시를 시도했고 홍진우 선수가 맥없이 세번의벙커러시에 모두 당하게 되는데요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당황했고 명경기를 보기 위해 치킨을 시켜서 닭다리를 입에 물었는데 홍진우 해처리는 이미 터져있었다라며 임진록을 기대하고 방송을 지켜본 팬들은 격분했습니다 머리 로 싸움이에요 머리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머리는 못 잡고 너. 이러는 가운데 버크가 완성되면 또 여기 위험합니다 드라 다섯 기 죽었어요 뒤를 뒤에 기 죽었어요 벙게도 또 드라운 거의 다 죽었어요 야 이거는 지이네요 냉정하게 보면 임유한 선수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테란이 저렇게 벙커링을 하면 적은 은안마당을할수 없다며 임유한 선수의 플레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많은 안티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결승전에 올라간 임유한 선수는 최현성 선수를 만났고 사제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5경기까지 가는 명경기를 펼쳤지만 결과는 3대2로 최현성 선수가 승리하게 되었고 임유한 선수는 준우승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보이게 되는 임유한 선수 아, 먼저 우승한 최현성 선수와 말씀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현 선수에게는 잠깐 숨 돌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멋진 승부 끝에 최원성 선수가 가장 넘기 힘든 벽 가장 두터운 벽인 선배의 자수인 이명현 선수를 3대1로 꺾고 에버 스타리그의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며 새로운 시대 연속이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최원성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듣고 싶네요. 음, 별로 별로 안 좋아. 그최현정 선수도 그 눈가에 그 물기가 보이는데 이게. 제자 최현성 선수는 임요한 선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에 우승에 대한 기쁨보다 자신과 팀 그리고 e스포츠를 위해 희생했던 임요한 선수가 안쓰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임요한 선수는 3회 우승을 달성하면 미련없이 은퇴하겠다라는 말을 항상 팀 안에서 해왔다고 합니다. 임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임요한은 물량전에 약한 한물간 프로게이머다라는 가시도친 말들과 자신을 폄훼하는 기사들을 보며 좌절한 적도 많았지만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팬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임요한에게 있어 이 경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프로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기자.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고 그 충격도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임묘환은 이후에도 많은 대회에 참가했고 2006년 프링크스 msl 시즌2에서 전승으로 8강에 진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활을 꿈꿨으나 갑작스러운 군대 입대로 기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공군 에이스가 창설되는데 대회 도중 급하게 입대를 한 이유는 공군 에이스의 창설 조건이 임요한 선수 입대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임요한 선수는 후배 게이머들의 병역 특례를 통해 선수 생활이 조금이나마 연장되길 원했었고 자신의 희생으로 프로게이머 생활이 조금이나마 연장될 수 있다면 대회 하나쯤 포기하는 일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군 에이스에서08 09 시즌을 보낸 임요한 선수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skt t1으로 복귀를 했지만 복귀 이후의 개인 리그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새로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임요한 선수의 스타크래프트2 전향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30대 프로게임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g s l 시즌 2 예선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팬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8강까지 올라가며 천재 테란 이윤열 선수와의 드림매치를 성사시키면서 4강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테란 황제가 귀환했다며 환호했고 전성기 때 임요한을 떠올리며 그의 플레이를 지켜봤습니다. 임미환 선수 경기가 있던 날에는 곰TV 라이브 스청자가 70만 명이나 몰릴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이후 경기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성적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김가영 구단주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2013년 4월 3일 SKT T1의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다시 한번 팬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인정! 종일 종일 승리로 선사합니다. 하지만 감독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임현한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나친 관심을 가졌고 팀의 성과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임현한 선수를 나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렇게 12-13 프로리그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건강상의 이유로 감독직에 물러나게 되면서 임현한 선수의 스타크래프트 안에서의 활동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PC방 시절부터 e스포츠의 부흥기와 세퇴기까지그 중심에는 항상 임요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꿈을 키워갔고 임요한 선수를 보고 프로게이머가 된 후배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e스포츠와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갔는데요. 만약 임요한 선수가 자신의 이득만 보고 프로 생활을 이어갔다면 기업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e스포츠에 대한 시선이 지금과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타크래프트 19주년 행사에서 임요한 선수가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질문 하나를 하고 싶어요. 임유한 선수에게, 테란의 황제에게 스타크래프트는 어떤 존재인지요? 일단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어제 인생에서 가장 빛날 수 있었고요 어 열정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음. 어제 스타크래프트는 저에게 있어서 열정이다 열정? 네. 그 열정이 저에게서 빠져나가니까 네.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